이번에는요 우유식빵 어, 어, 성형을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유식빵은 다른 식빵과 조금 다르게 약간 좀 되직한 어,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해하시면서요. 반죽이 되직하다 보니까 이음매 보호하는 거 확실하게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. 자 이제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윗부분에 덧가루 묻히고 반죽 위에서 아래로 밀어주고 자, 윗부분에 덧가루 묻히고 위로 밀고 아래로 밀 자, 3분의 2가 예. 겹쳐지도록 하시고요 양 귀를 모아주시고 오므리 말아주시고 이 음매가 반죽이 되니까 이 음매가 잘 붙지 않으니까 확실하게 오므려 주셨죠? 자,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3분의 2 겹쳤죠? 양귀를 오므려 주시고 확실하게 이 음매 붙여주시고 난 다음에 같은 회전 방향으로 놔주시고요. 자, 마지막 다시 한 번. 보시죠. 잡고 3분의이치한 다음에 양 모서리를 모기를 뭐 잡아 당겨서 공급해 주시고, 이음매 부분 확실하게 주준 다음에 회전 방향 각해서 넣으시고 눌러주시면 자리가 잡히거든요. 팬 준비했습니다. 팬에다가. 다시,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놓든 아니면 앞에서부터 놓든 상관이 없고요 양손으로 주먹을 줘서 눌러주시는 게더 빠르겠죠? 이렇게 해서, 예, 네. 우유식빵 성형이 완료됐습니다.